af가 2고 fd가 1이고 bd가 1이고 음. dc가 2인데 음. bdf가 6이니까 그러면 음. 여기 삼각형 넓이가 1 2예요 어느 삼각형이? adc요 adc요? 어, 어떻게 그렇게생각겠지 여기 1대2 잖아요. 근데 pdf가 포함되어 있으면 1이니까 1대2도 한건 10대10이라네. 어. 어허 아, 그 변의 길이의 비랑 넓이 길이의 비가 네. 관련 넓이의 관련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잘하고 있네. 그지? 네. 어, 어 근데 그렇게 쓰려면 꼭 어떤 조건이 있었어야 했을거야? 꼴찌에서 두달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